아가야 고마워 와줘서 사랑하는 아가야 널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. 엄마의 얼굴이 있고 우리 아이 얼굴 속에 내가 보이고